송글씨 영상카드 만들기 프로젝트 새로 만들기 16대 9 사이즈로 열겠습니다. 이미지 에셋에서 검정색 배경 하나 추가합니다. 송글씨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검정색 배경 아래쪽에 빨간색 기준선을 맞추고요 레이어에서 제일 아래 송글씨 있습니다 송글씨를 클릭합니다 송글씨는 송글씨는 크게 편집과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집에서는 그리기 도구가 있습니다 그리기 도구 눌러 보시면 이런게 있고요 그리고 옆에 색상 팔레트 있습니다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지우개 두 개가 있는데 첫번째 거는 작은 지우개 뒤에 건큰 지우개 입니다 이거 선 두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선 두께 두꺼운 것과 얇은 것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먼저, 점필로 그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 두께를 조금 두꺼운 것으로 하고, 화면에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우개로, 작은 지우개, 큰 지우개는 한 번에 지워집니다. 이번에는 붓 모양 선택하고 그려보겠습니다. 붓 모양은 이렇게 수채화 느낌이 납니다. 지우기, 큰 지우개. 이번에는 세 번째, 선 그리기, 직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점을 딱 찍고 원하는 곳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직선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직선 그리기, 반듯하게 그릴 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고네 번째, 한쪽 방향 화살표 그릴 수 있습니다. 한쪽 방향에 화살표 표시가 있는 그리기 선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조금 가는 선으로 선택을 하고 다음 거 그려보겠습니다. 양쪽 방향 화살표 양쪽 방향은 화살표가 양쪽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X 모양, X표도 한 번에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모 도형, 속이 꽉찬 네모 도형과 동그라미, 속이 찬 동그라미, 그리고 선으로 만들어진 사각형 도구, 그리고 도넛 모양의 동그라미 그리실 수 있습니다. 음 글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연필을 선택하고 abc 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냐 아무런 변화가 없지요 하지만 여기 중요한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인 애니메이션에 보면 전에 없던 애니메이션에 획별로 나타나기와 순서대로 나타나기 라는 애니메이션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는 모양이 보여지게 됩니다.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차이점은 잘 모르겠어요. 똑같이 보이는데 뭔가 다른 게 있긴 하겠죠.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그려지면서 글자가 써집니다. 그리고 또 아웃 애니메이션, 아웃 애니메이션에도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획별로 사라지기, 순서대로 사라지기 이렇게 사라지면서 없어집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이 나타났다 써지면서 써, 지워지듯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송글씨에서 할수 있는 모든 도형, 도형에도 도형 똑같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In 애니메이션, Out 애니메이션 레이어에서 손글씨 하나 더 추가하고 동그란 동, 도넛 모양 그려 보겠습니다. 여기 인 애니메이션, 아웃 애니메이션 똑같이 적용하면 그려지듯 그려졌다 사라집니다. 이번엔 연필을 선택하고 한글을 써보겠습니다. 한글도 인 애니메이션 적용이 됩니다 한 획별로 나타나기 순서대로 나타나기 두개다 적용 가능합니다 아웃 애니메이션도 적용하면 지워지듯이 사라집니다 원하는 그림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붓 선택하시고 도형을 한 번에 만약에 그리게 되면 한 선으로 시작되니까 이렇게 한 번에 쭉 그려지듯이 나타나고 사라질 때도 이렇게 한 줄로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 편집을 누르시면 언제든지 그림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지우개 전체 지우개로 지워서 다 지우고 새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한 점, 한 선으로 쭉 그리면 그려지는 게 확실히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적용이 됩니다. 네, 획별로 나타내게. 근데 너무 빨라. 그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서. 이를 기준으로 왼쪽은 빨리, 오른쪽은 느려지는, 느려지게 그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별만 그릴 거냐, 다른 것도 그리고 싶다. 근데 시간차를 두고 싶다 하시면 레이어 하나를 더 추가해요. 송구시 하나를 더 추가하고 색깔도 바꿔주고 원하시는 모양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인 애니메이션, 아웃 애니메이션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그려보겠다 도형을 그려보겠다 하면 은 이렇게 도형을 그리고 똑같이 도형도 인 애니메이션 적용하시면 됩니다 플레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별이 나타나고 꽃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도형이 그려집니다. 크리스마스 영상 카드 만들기 해 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16대 9로 열겠습니다. 이미지 에셋에서 두 개의 이미지를 추가했습니다. 레이어에서 미디어 동영상 에셋 하나,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편지 봉투 모양이 있습니다. 화면 분할로 화면 전체에 맞춰주겠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어, 초록색이 보이네요. 음, 이것도 크로마키 적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크로마키 적용하고 색상 초록색으로 바꿔주면 편지 봉투가 열리면서 뒤에 화면이 보입니다. 그럼 여기에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손글씨로 누구에게 보낼 거냐. 그냥 저는 저한테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 애니메이션, 아웃 애니메이션 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적용하고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연필로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는 기분입니다. 뒤에 끝에 길이도 맞춰줍니다. 손끝이 하나 더 추가하고 편지 봉투를 열면 안에 내용이 있어야겠죠? 저는 검은색 펜으로 내용을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 이거 또인 애니메이션 적용할 수 있겠지요 인 애니메이션만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길이 잘 맞추어 줍니다 이번에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색상을 바꿔주고 붓으로 선택한 다음에 자 크리스마스 하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떠오르죠? 그래서 눈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눈이 내린다. 이런 그림 예전에 손, 손으로 많이 한것 같은데 <웃음> 눈만 오냐? 눈이 나무에 쌓이는 거.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해서 나무에 집중적으로 눈이 쌓인 것을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그려주겠습니다. 별 여기저기 많이 많이 그려주겠습니다. 옆 별에도 이 애니메이션 적용합니다. 그래도 뭔가 빠진 것 같아. 다시 하나. 네, 하트를 그려주겠습니다. 하트. 하트를 그릴 때 손을 떼지 말고 한 번에 쫙 그려주면 더 좋은 효과가 날것 같습니다. 음, 길이 맞춰주고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자가 보이고 안에 내용 보이고 그림이 차례대로 그려집니다. 뭔가 아쉬운 것 같다. 화면을 너무 비워두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태양은 아니지만 여기 하트의 후광 효과를 조금 더 그려보겠습니다. 인 애니메이션 적용하니까 분수처럼 후광이 확 퍼지네요. 음 근데 이게 너무 앞에 있으니까 별들과 너무 겹쳐서 이 후광효과를 뒤쪽으로 조금 밀어보겠습니다. 레이어를 잡고 끌고 뒤쪽으로 끌고 가면 이렇게 되겠네요.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이 이 효과를 이 기능을 이용하면 정말 예쁜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트, 하트가 하트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서 여기서 시간을 조금 최대한 늦게 천천히 그려지도록 시간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2초 정도 그리고 이번에는 어, 빠질 수 없는 음악 효과, 효과음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글씨를 사용해서 예쁜 카드 만들어보세요. 다 됐으면 저장하겠습니다.